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오늘은 동생네 커플이랑 같이 강화도 여행을 갈 건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찍 출발 안 하면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제가 아침 6시 반 빠른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동문 지금 일단 와 있는 곳은 장흥낚시터 입장료는 1인당 12,000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빙어 낚시 세트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왔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빙어 낚시 오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빙어 낚시 세트를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게 어느 낚시터를 가도 훨씬 저렴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짜잔.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지? <웃음> 아, <맞아. 웃음> 네, 완전 드렸다 짜란 너무 음, 맛있겠다. 어, 징그러워. 살아 있네. 응, 움직인다. 사장님 이거 예 여기다가 다 바늘마다 닦고 자요 바늘마다 하나씩 닦고 자야 돼요. 혹시 팁이 있나요? 저희 꼭비호를 잡고 튀김을 먹어야 돼가지고 어.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바늘을 너무 깊이 꼽지 말고 이렇게 닦 걸어줍니다.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딱요 자지가 나와야 돼요. 네. 해뜰 때랑 해질 때가 피딩 타임이라 그러는데 우리 밥은 안 먹는 거 같아요. 어, 땅이 다들고 자. 우리 집어제 한번 뿌릴까? 집어제 강수가 이미 한번 뿌렸어. 아, 집어제도 있으세요? 네. 저희 장비빨이에요. <웃음> 그 뿌리는 효과 있어요. 어, 아, 그래요? 고프리 효과 있어요. 안 뿌리도 오잖아. <웃음> 빨리 잡아요. 와. 무서웠어. 그러는 건진 거다. 맛있워요 졌어. 이미. <웃음> <졌어요. 웃음> 오빠 여기다 한번더 뿌려 줘. 새우를 <웃음> 잡고 <웃음> <낳고> 있네 또. <웃음> 우리 오늘 빙어 가족 다 잡는다고 막 그러고 왔는데 <웃음>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웃음>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잡아와야지 수영이 감각 못붙이 싫은데? 잡았지? 아 기대하게 만들어? 잡은 <웃음> 줄알았잖 배고픈데 이제? 라면 먹고 싶다 그말이도안잡 라면 먹는 건다특이요나 혼자 잘잡광수요기대하잖아 <웃음> <잡았다. 웃음> <기대하게> <웃음> 알겠어요 입질 온줄 알았잖아 <웃음> 그니까 응. 3시부터 잘 나와요? 아, 진짜요? 아 uh, 3시부터 잘나와아 잘 그럼 저희 못 가요 오늘. <웃음> 저희가 원래 찜질방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챙겨왔거든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오>. <웃음> 좀, 아니 우와. 열심히 하셔봐 여에서나온네 <웃음> <또까지 웃음> <건강식> 있다는 거야 <웃음> 우와,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웃음> <웃음> 저거 한번 찍어야지 우리 잡은 거 틀린 거 같으니까 우와. 남이 그 찍으면 안 찍어 <웃음> <it> 되게 크다 우와 어, 됐다 올려놓 여기도 왔는데 오. 이제 왔다 빨리 열심히 해줘 하지 말고 어, 어, 입질 하잖아 잡을 때딴데 재밥에 관심이 많으니까 고기안보이 <웃음> 남의 거에 너무 좋게 네. 지금 잘... 잡았어요? 아니야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웃음> 고기가 어디에요? 이따 구경 가요 여기 바로 건너편이? 저편에 네. 네. 네. 지금 고무조건 있는데 있잖아요 네네. 저 끝에 저기 이거 자리 있잖아요. 네, 그기가 좀잘 나요. 좀 너무 안 잡혀서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뭐 옮긴다고 잡을지 모르겠는데 <웃음> 항상 이 낚시꾼들은 만선의 기대감을 품고 자리로 옮기지.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봉투에 넣고 데. 아저 도와줘야겠다. 아, 저못 뜨네. 얼음만 뜰다가 하루 종일... 배만 꺼지네 배만 꺼져.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 이 근데 자리 탓도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거 같은데? 진짜 예약 어렵다는 근문도를 예약을 해놔서 거기 이동해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게요. 빙신들 복귀 완료. 자, <웃음> 건져 보자. 건져 보자. 있어? 어, 봐다 없는데? 짜잔! 있어? 없는데? 이거 던져봐. 없겠지, 이거. 어, 해봐. 우리 어차피 구덩이 다시 껴야 돼. 넙! No. 디로리. 디리로리로리. 우리가 또 오면서 유튜브로 막 보면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나오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라. 어, 10세 이하만 저기서 바로 건질 수 있게 해주나보다. 아 10세보다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 대박 <웃음> 대박 잘 잡는다 <웃음> <웃음> 최고 컴퓨을라요아 진짜요? 네 이거보다 아, 더 크진 않아 아 있어. 네 진혁아 감사합니다 오, 너무 무서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봐봐 애가 공간이 없어서 자꾸 배를 까지네 다섯 번만 더 해줘요 유튜브랑 다르다니까? 음, 이제 어, 친구 만들어줄게 3시에 온다 3시에 3시에 불어주시나? 그게 아니라 그때가 피딩타임 밥 먹는 시간 물고기들 친구 만들어줄게 어, 지금 또 너무 안 물어서 자리로 옮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돼서는 거의 안 문대요 <웃음> 진짜 길로 왔어 아이템 쓰는 중 아침에 일찍 오면 네. 여기 하늘이 샥한번 씁니다 새 때문에요? 네 아. 맞아 아까 들판마다 엄청 많았잖아 이 보케젤의 음. 3초 15하고 3초 15하고 고기도 초보자들을 알아보나 보나 야 눈먼 고기를 잡아야 돼 우리는 지난주에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120마리가 언제와 <웃음> 아침부터 가요? 네와1 2 0마리 <웃음> 되게 네, 얼마 잡았겠어요. 그니까 재밌죠. 그럼 계속 올리니까 네. 입질 한 번도 못봤았어세미끼로 <웃음> 교체를 했고 3시가 5분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도배질을 해서 여기저기 입질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채야돼요? 도저치... 아까 내려갈때? 아니 어? 안채면 떨어져나가버려요안 보여 왜? 아니야 너무 빨랐어 어잡았부터았다잡았 좀... 어, 아아 <웃음> 성공했네 <웃음> <웃음> 아, 아 미쳤다. <웃음> 와, 미쳤다 와 드디어 <웃음> 감동적이다 우리 이쁜이 왔어 <웃음> 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 이거 너무 애기다 근데. 이거 어, 진짜 셋시 넘으니까 이제하네그니까요 나도 느꼈어. 두 번째 잡기. <웃음> 다소 부족해 보여. Oh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동문 예쁘게 봐주세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막 100마리씩 잡았다는데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춥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저는 두 마리라도 잡아서 다행이지 동생 커플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 조과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잡은 두 마리랑 나머지는 가시는 분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뭔가 또 100마리씩 잡았으면 그 건조 올리는 손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빙어 낚시 오실 때 바늘이 9 0라 그래요 이 빙어 입이 되게 작기 때문에 작은 바늘을 써야 그만큼 입질이 잘 온다고 해요 저희가 오늘 1호 0.9호 정도 쓴것 같은데 0.5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빙어 낚시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5호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어, 어른이 눕고 있어! 알아서 <웃음> 빨리 들어와 그럼. 그럼 왜 빨리. 이 와우. <웃음> <트리버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좀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아 이게 끼쳐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살 있고. 와우. 몸에 좋아 피가 좋으너피부에 좋아니까. 네, 저아진짜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진짜.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얌전해? 아, 초코야 나 이름 이제 초코야 얘 이름 초코야? 아니 그냥 내가 지어줬어사랑 <웃음> 이름을 꾸고 마음대로 어떡해 초코 앉아 나 좋아해 너 이름 진짜 초코인 거 아니야 이러다? 흡사 불지옥인데 불지옥? 이라시아맛세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빙어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수지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몸좀 녹일 겸 찜질방에 와서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되게 특이하게 참숯이 찜질방 중간중간에 막 놓여있어 가지고 그냥 원하는 장소에서 그 참숯의 열기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별한 게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 가지고 이따가 그 목살까지 한번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놀람> I love the apple juice. I love it. Oh, I hate the apple juice. 고양님들이 <웃음> <웃음> 필요한 고양이 같아. 고기를 참소스에 찍어서. 음 참소스 맛있다. 오케이. 이거. <웃음> <웃음> 이게 또 추운 데서 먹는 맛이 있네 음, 맛있다 오지먹 음. 베이킹다 음. 음. 음. 음. 음. 먹으면 저거 물흥믄시니까 저거 이먹어 이제 라즈맛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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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저격인 거지. <웃음> 찹쌀떡아 야, 너, 너, 너 너무 가까워진 사이인데. 아, 어. <웃음> <웃음> 먹자, 먹자. <웃음> 어. 이야기 더맛있나오 어, 좋아. 거의 생김치네. 어, 자 간격을 잡자 우리. 네. 가서 불가마로 깨끈하게 네. 지져야 돼. 네.